모아 모험이들 안녕? CM 민디예요. 제가 오늘 어디에 왔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아주 기다리던 이마트24와 검은 사막 콜라보 현장에 와 있는데요. 제가 또 혼자 온게 아닙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는데요. 안녕, 모험이들. 검은 사막 이마트 콜라보 글로벌 앰버서더 레이라예요. 레이라님 스케줄 겨우 빼서 오신 거래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또 밀라노 출장이 있었는데 스케줄 싹다 비우고 여기 왔잖아요. 와 정말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명품 매장들은 오픈런 필수인 거 아, 아시죠? 그러니까요. 맞죠? 그럼 우리 또오픈만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아 프리미엄인데. 어, 직원분. 직원분이 계시네요? 고객님께서는 멤버스의 것이니까 그냥 들어가셔서. <웃음>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다. 다르다. <웃음> 와. 여기 매장이 디테일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어, 여기 장난이 아니에요. 와이 조명, 온도, 습도 정말 완벽합니다 어? 그런데 저희 담당 셀러님 어디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에스코트 할에이드입니다 아, 아... 다 좋긴 한데 저희 담당 셀러 교체 가는거요 혹시 여기로 직원분 더안 계신가요? 제가 저희 이마트 입사 검은사박의 유일한, 유일등급의 에이든입니다 아 뭐야? 유일해요? 어, 어쩔 수 없죠. 좀 아쉽긴 하네. 이 부분 음. 어, 그래서 저희 담당 세은 언제 오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이게 빠진... 기다리게 하는고앰버서를 어? 로딩 중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싹끊어버릴수 있도록 상품들을 소개해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상품에 모 17가지의 재료들이 듬뿍 담겨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가슴살이 안 왔다 네, 안, 안, 아, 아, 아, 안 아, 왔다 아, 그리고 당근도 먹어야 돼요 고객님은 키가 좀 작은 거 같은데 당근도 어, 지금 어, 네. 어디서 그런 무례한 말씀 어, 송합니요 아, 지금 제. 글로벌 앰버서더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 글로벌 앰버서더요? 아 그, 진짜 직원 교육 도 시켜야겠네 아 궁금해 삼청동으로 와 궁금해? 삼청동으로 와 아 알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계속 상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치즈불닭김밥은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어서 자, 생각해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어, 내용물이 알차냐아 그렇구나 That's right 맞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 역시 어, 김밥 아, 좀 아, 많이 드셔 보네요아 역시 <웃음> 피스란 경력 N년차 아. 많이 먹었죠 <웃음> 이 버거는 특별하게 스테이크 우리 는 스테이크 많이 써시잖아요 너무 좋죠 스테이크 진짜? 음. 너무 근데 좋았어. 스테이크를 여기 편의점에서 써주셨어요? 편의점 너무 무시하시는 거아니니까 보면 은 스테이크 버거 그릴드거든요? 그릴드가 뭐예요? 영어가? 오빠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아, 아, 물어본 어. 겁니다 여기 집어넣고는 때문에... 아, 그... 수상한데? 음, 왠지 볼게요. 알아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음? 삼청동으로 와 알겠습니다 아, <웃음> 궁금해? 삼청동으로 와 우리 VIP 고객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서비스로 두 분께 찰떡으로 올리는 푸김자 블랙 디저트 아... 디저트 블랙 디저트 아, 블랙 말고 블랙 디저트 디저트 푸김자는 <목소리> <목소리> 뭐예요? 머리를 잘라게 한다 아, 또 제가 아는 아, 분 중에 이거. 키 이거. 제일 큰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 아, 되게 좀하 어. 그분한테 어, 그, 좀. 좀 잘해주세요. 아마 그앰버서더님 어. 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실것 같은데. 아. 그래서 빠진다는 소문. <웃음> 그한번 그렇죠. 누가 한번뛰어보시요 <웃음> 먼저. 뛰어보세요. VIP 분. 해보겠습니다. 음. 어. 아 역시 살포시 새끼 손가락 딱 걸고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 상품들 한번 뭐 패키징 해드릴까요? 아 어, 이거 음. 다 할게요. 이거 하나 먹어보니까 어? 믿음이 가네. 아 역시 저희 네. 미... 역시 쯔펑 나온다 플렉스의 브레스가 나온다. 롯데이거야. 네. 음식도 음식이지만 또 다른 상품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짜잔. 그 유명한 파우와크리에오 어? 그렇죠. 파푸아 크리오 음주 좋아하시나요? 아 보여주시죠 소주장과 액주장 아 진짜 귀여워 뭐야 이 귀염뽀짝하는 아 이거 잠수하는 액정형 짠할 때도 이거 또 <웃음> <웃음> 기분이 좋아 이거 딱 보여지게 짠? 이렇게 짠해야 돼.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한정판 한정판, 한정판. 모험미들에게 양보를 하겠다고 했던 한정판 직접 뽑을 순 없지만 한번 맛은 한번 볼게요 검은 색깔의 이런 뽑기들이 있어요 네. 검은색깔 나왔다. 네. 그러면 제가 파푸 크리오 인형 사드립고요 진짜 내야 할때 사비다. 당장 어떻게 어? 하지? 해볼게요. 네. 어떡해. 떨려. 이게 뭐라고. 너 어, 잠깐만. 어? 어? 와! 검은색 나왔다. 어 어떻게? 저 파푸. 저, 저 파푸요. 파프. 미쳤나 봐. 아 35,000원. 어, 아니 영희 일하시는 분이 지금 파신 거잖아이템이몇 갠데 됐고. 구경하고 어? 어? 계시는데 저희만 암고가 있어요. 검은? 봤지?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검은사막 모바일을 먼저 했다가 지금은 이제 PC를 어, 플레이하고 있는 어, 네 유저이고요. 가문명은 네, 비밀입니다. 아알겠 아, 아, 아, 네, 파업스터 어. 네, 네, 아, 거 어떠세요? 좁을 네. 뭐줄 알았는데 2층으로 돼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랬고요. 음... 네,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외관이나 안이나 너무 깔끔해가지고. 네, 때란 데서 무슨 박물관? 약간 음... 그런 미술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네. 크리미어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이거 부채랑. 아, 오! 우와. 이거는 이제 스트리머 분들 사인. 사인 받고. 어! C 미디럼 분인데 이분은 안 봐도 되거든요. 이분안 아, 봐도 되거든요. 제가, 돼, 제가 원래 모바일 유저라서, <웃음> 두분 것도 받고 싶은데. 아, 알겠습니다. 저 사인 받는데. 네. 자신가 저는 검사 모바일에서 그 명화약 하고 있는 수능의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 검사 모바일 포럼에서 종종 가이드글 많이 올려가지고 그중에서 일타강사 지금 화약 중인 뭔가입니다, 자비탁도니다 저희 파브스터 오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됐 회사에서 카톡이 없었으면 출근 했어야 했는데 오늘 출근하라는 말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오늘 시간 나가 나가지고. 저랑 어, 다네요 저는 저는 오늘 출근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 일을 하러. 검은 사막이 많은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것이시마도 통해 신규 모험가나 복귀 모험가들이 다시 검은 사막 모바일 즐길 수 있게끔 음. 많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가... 네 맞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웃음> 저희 검은 사막 모바일 화이팅을 지우고 끝으로. 소매진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사고발. 음. 화이팅! 아 우리 고객님은 완전 대를 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도 네. 오늘 이제 전담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상품들 우리... 받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매니아님 완전 서스카드 아, 왔지 아, 뭐야. 헌지. 그러니까. 이 그만해 그만해. <웃음> <웃음> 컨셉칠 좀 그만해요. 아, 너무 주말에 먼 곳까지 와가지고. 정말 이쁜 팝업스토어도 보고 모험이 여러분들도 만나면서 너무 좋았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음 저도 이런 굿즈 같은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굿즈도 정말 퀄리티도 그렇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도 오시면은 어, 배도 부르고 또 눈도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미를 넘나 감동으로 이어지는 여기는 바로 어디라고요? 궁금해 삼청동으로 궁금해 삼청동으로 오세요